교육 콘텐츠, 부정부패 바로 알기 이번 시간을 통해 부정부패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부정부패 발생에 따른 신고, 예방, 보호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패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방지권익기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부패 행위를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거나 예산 집행, 재산 관리,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에서 부정행위란 창업지원사업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창업지원사업의 과제에 제한, 창업지원사업의 수행, 사업비 집행,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 자료 또는 결과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그럼 창업 지원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어떤 부정부패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업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대필, 허위 작성, 표절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 보조급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외주인력 사이트에서는 자신들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컨설팅한 창업기획 상당수가 정부 지원을 받았다며 대필광고를 하였고 또 일부는 현직 평가위원이라는 허위가 의심되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3월에서 4월 사이 중소기업 정책 브로커 특별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행법 위반 소지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진흥원 역시 2019년 3월에서 4월 창업기업 간 유사 사업 계획 제출 시 도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하였고 총 16건이 적발되어 제재하였습니다. 한편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부정청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은 청탁받은 경우, 청탁한 경우 모두 청탁금지법, 뇌물죄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양벌 규정으로 인해 행위자 및 법인을 포함한 업무 주체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창업자가 창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 B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부정 청탁을 한 창업자는 청탁금지법 23조,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A 기업은 청탁금지법 24조,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지급받은 평가위원 B는 청탁금지법 22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 사업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진행 시에는 사업비 부정수급, 목적의 사용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을 통해 환수, 제재부과금,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재부과금과 형벌을 알아보면 보조금법의 경우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를 제재부과금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출연금에 대해 부정이익의 5배를 제재부과금으로 측정할 수 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로 기소 가능합니다. 사업 진행 중간 또는 최종 보고의 허위 작성이나 점검 소홀 등도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잠시 살펴볼까요? 창업자 A는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미 제작해둔 금형을 금의 사업을 통해 제작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사업비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창업자 B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였으며 허위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여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자 A와 B 모두 정부지원금을 불법 교부받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전액 환수와 참여제한 3년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와 같이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채널 및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침해 행위는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표적으로 에이즈 감염된 혈액의 유통과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나 폭발 위험이 있는 냉매가스 판매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소비자 이익에 문제가 되는 행위 특정 업체에 유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공정한 경쟁에 문제가 되는 행위, 중소기업 기업창업투자회사 거짓 공시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부패 또는 공익 침해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부터 신고 처리 과정까지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접수기관에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노출하거나 공개,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출 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하여야 하며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 내용 등을 묻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